들리면 응제 음. 네, 탄성력이 더 이상 작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1번은 아니고요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잘한다 말도 잘한다 2번 음. 음? 그래도 아니, 그래도 어, 탄성력, 탄성력, 음. 탄성력이 크면 잠시만요 응? 얘도 아니 얘도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? 탄성력이 크면은 응 탄성체 자동화는 심하고 그렇죠 같아요 잘하는지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아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? 아니에요 그렇죠 상거은요 상상력이 어,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늘렸어요 네원 상태가 원 상태가 이건데 네 이건데 이렇게 되었어요 음. 그래서 쪽으로돌아가니까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방향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될까요?